자, 번호표 뽑습니다. 저 퍼스트, 패치님 세컨드, 디듀님 서드, 루카스님 포스, 퀸스퍼스팀라스트에요 기억하죠? 자기 번호? 확인 확인. 확인.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되죠? 우회전이네? 네, 우회전이에요. 어, 이어플러그할때 그 윈도우키로 자기쓰 끄는거 아닌가요? 네, 컨트롤 윈도우 누르시면은 장비에 있어요 안 챙겨주시면 가방 에 네, 차에 넣어주을게요아 아닙니다 있습니다 가져왔습니 어... 어.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좋은거예요 <웃음> <웃음> 우리 레스키 싫어하느라 없을거에요? 그쵸 없죠? 그럼 일단 가자. 아, 우리는 더 사고밖에 없지만 지금 만나더 사고밖에 없지만 멋있게 갈거다 이렇 보면은 제가 스테이플러심 과가 놓은 데마다 정차 잠깐잠깐씩 하면서 갈게요. 뭐죠? 수서 타임인가요? 예? 아, 어, 못 들었습니다. 수서 타임. 아니요, 아니요. 마을이랑 가까워서 저뒷나 보고 갈래요. 아니, 이게 무슨 수서 타임이야. 아, 물 들었구만. <웃음> <웃음> 혹시 지도를 가져와야지 지도가 보이나요? 네. 패스. 아. 크으으. <웃음> <웃음> 그 패스도 안 챙겨오셨겠네요, 그러면. 그거. 적군 네. 잡아서 뺏으시면 돼요. 네, 잡아서 뺏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어, 위천은 아, 하이브리드인가요? 이거 타가죠? 탄력체인 중이에요. 탄력체인. 우리 사수 누구예요? 리이요스버스님 저기 앞에 마을에 뭐 보입니까? 탱고하나마을에 아, 보이는 거 없습니다 네 확인 탱고하나마을까지 이동할게요 여기 마을 이름이 찹찬이 착착, 착착, 착착. <웃음> 아 이름이 착착 달라붙네요. 아, 이 아. 어떻게 하죠? 팀 5프로 올라가나요? 이거 3로 이동할 건데 지에서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Please. 스테플러 심 새로 하나 났으니까 거기까지 마지막으습니다 네 갑시다! 아. 갑시다! 자, 바깥에는 스태프랑 다시 볼게요 아이가 좋아할 한 것까지 해주세요. 현재 진행방향으로 연기 보입니다 그렇 확인 연기말고 다른 점 확인 때문에 바로 말씀해주세요 어, 검은 연기입니 유행 전방에 이야기... 뭐지? 방차... 오 검문소... 오 검문소... 검문소... 검 사격하니까 사수로 사격하세요 전부 보병들 내립니다 코 사격 중지. 아 그리고 관문 소 상태 보고해주세요. 적군을 흘려 있습니다. 아, 확인했고, 아 운전수 탑승해서 아아... 아아... 아, 제압사격 계속하면서 운전수... 보병속도 맞춰서 도로 따라 이동할게요. 이동. 뭐. 보병들은차 뒤에 바짝 붙어서 이동합시다. 사수 전탄 보고 189발 남갔습니다 확인했고 저 법문서 같은 거에만 사격하고 사격하기 전에 보고 먼저 해주세요. 확인. 사격 끊는다. 차량 정지. 차량 지금 우측에 보이는 자동차 터진 이거 옆에 나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네 우회전해서 그쪽에 차 갖다 대세요. 패치님 조심. 차량 좌측 오른쪽 앞에. 차량 지 앞바퀴 터졌어요. 오케이 사수만 남고 운전수도 하차합니다. 현재 확인된 적도 네명 있는데 사격이 도는지호 사격 고합니다어 어, 북쪽에 있는 집 안에 접근. 거리에 우폭되지 않을만한 거리면은 유탄도 자유롭게 발사합니다 카피 유탄야그 <놀람> 차를 우리가 타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선생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정황 정리된 것 같습니다 고인했습니다 루카스님이랑 저랑 여기 있으니까 패치님이 나머지 두... 뭐지우님도경신가네 네, 그러면은 사수 도 합차해주세요 저는... 이 세, 세, 세, 아, 키를... 아, 교체할 수 있습니까? 아, 교체해주세요 네 저는 히스버스님, 지우님 패치님은 망을 어, 한번 클리어링 해주세요 확인 확인 이거 원래 안내 키가 x 나 확인 c 인줄 알았네. 응? 어, 레기 순간. 어. 저집 위에 뭐 있는 거 같죠? 경비관 총같네요 일단 이동할게요. 안, 버, 안 네, 봤으니까. 네, 앞에 있습니다. 현재 메인 길가 330도 쪽 2층짜리 집 옥상 옥상에 접근 한명 식별됩니다. 2층짜리 집 이후로 무척 큰 택다고 알림. 2층짜리 집 위에 접근 한명 식별됩니다. 아 확인했어. 해가 됐고 이쪽에서도 그 저게 위치가 확인되나? 두 사람 십자형으로 그쪽에서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뭐 알림 오바. 확인했고, 집 쪽으로 가까이 근접하겠습니다. 음, 잘못 들었나? 저도 들었어요. 뭐? 쏘는 거죠, 지금? <웃음> 네, 쐈어요. 엄청, 엄청 멎는 것 같은데, 소리가? 보병 측, 우리도 다 보병이긴 하는데, 정찰조에서 말한 건물 층으로 어, 기관총 사격할 테니 주의바람. 어디서 경봉가 상거로이 <목소리> <목소리> 네, 리미트. 카피. <파티>. 전방이 접, 전방이 <목소리> 접. 거기. 버스팀인부터 진입. 진입심. 입 진입. 아. <목소리> 어. 정찰조 상황 아, 보고. 아, 현재 아이디로 추정되는 물체에 터다고 알림 확인했고 그, 생존이란 거고 부상자 있어요? 부상자 있어요? 지버스트는 어디 뭐 있어요? 다, 다이어 밑에 다운 아, 현재 힐스버스트 히스버스트 힐스 부상 부상 이동 가능한 부상인지 아, 기절이라고 알림 일단 사주 연계해 두세요 예 자, 어디 계시지? 확인했고, 검문서 음. 위치까지 확체 음. 가능하지 운이? 예, 문 저 지금 안보이.. 안보이시는데? 아, 전방에 저기있어요 저 일단 끌어볼게요 네. 경찰조 나와봐 어, 이거 의문 아닌데? 경찰조 등장 아, 검문서 위치까지 부상자 끌고 이동할수 있는지 어! 안보여요 아, 잠시대기 잠시대기 사라졌어요 지, 네 실제로 지금 안보이거든요? 완전히 다운이신건가? 네. 갈린거 같은데 지금 버그이신가? 어우 여기 지금 날나옵니다다 에, 일단은 왼쪽, 왼쪽 좀벽있는대로 갑시다 예 아, 이제 어, 버그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원인 불명으로 히스퍼스트님 지금 사라져서 안될 것 같다고 아, 확인했고 지금 지원조도 건무소로 이동할테니까 히스퍼스트님 놔두고 나머인는 건무소에서 합류하길 바란다고 알림 아, 이제 정찰조 지금 공격받는 중 서쪽 서쪽 245도 바위 사이 예 네. 정찰조 공격하는 저 위치 보고가 정찰조 위치 기준 246도 바위 쪽인데 아 방금 사살했음 아이감 완료했음 추가 추가 추가적으로 270도 270도 큰 바위에 적둘 상타셔도될것 같습니다. 계속 아까 그쪽 바위 쪽 쪼아주세요. 예? 버스트님 아 쭈르기 날라가셨구나. 현재 아, 버스트님 시체 지금 확인했고 지금 어. 치료하겠습니다. 어 270도 부근 바위 뒤에 숨어 있던 적 적격수 2명 사살 알려있다고 할니. 진우님 진우님 그 북소 쪽 입구 쪽에 지금 적군 한명보이는게 있는데 저희 매직이 누구죠예 패치입니다 패치 예. 확인했고 지금 북쪽쪽. 현재 마을 쪽 안전 확보된 여, 그것 같으니깐 실를 진행하셔도 앞쪽.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왼쪽 거기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 버스 트님이 <웃음> 충격으로 날아가신 거였구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 날라갔어요? 네. 어? 제 위치에선 지금 안 보이는데? 일단은 그쪽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쏘고 올게요. 쏘고 네, 올게요. 철각때에차바퀴가타터졌어요 잘했습니다. 확인, 이동순지 발사 고 도로 방향, 도로 방향! 어, 서서히요. 아닌 것 같은데. 로카스님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보세요. 가피, 가피. 잠어 씨. 서쪽, 서쪽. 남서쪽. 컨택! 어, 언덕이, 언덕이. 언덕이 확인. 지금, 지금 위치 안 되는 거. 치료 중하시고 지우, 제가, 껴세요. 네. 올라갑니다. 오케이. 진우님 지금 다치셨습니까? 아, 저는 안 다쳤습니다. 안 다쳤어요? 그러면 은 같이 사격해 주세요. 예. 네. 아니, 이쪽에 지금 전길명이 있어가지고, 쪼고 있어요. 네, 그쪽 방향 봐주세요. 사방 다 같이 있는 곳니면 혹시 지붕에 올라간 친구 계세요? 지붕에 지금. 네, 루카스이 올라가셨을 거예요. 아, 네. 예. 차량 접근 차량. 오. 아 정신 나간다. 버스는 대략 물고. 2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게. 아프지만 고 누가 음료신 해가지고 노래 불러줘야된데 그래지마 버스트님 <웃음> 이제 껴나실거예요 하하 <웃음> 니님 니눈님 버스트님 됐습니다 너 멀리 가시면 확인하기 힘들니까 신고식 한번 <웃음> <웃음> 아저 뒤쪽으로 <웃음> 저기에 어, 오고 어휴 다빨어떻게 버스트님은 딱 그렇게 <웃음> <웃음> 시체가 날라가지고 날라간걸 못봐가지고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어, 진짜. 아, 살아 졌거나 커질 줄 몰랐네. 저는 다시 차량에 탑승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사수랑 운전수만 탑승하고 나머지는 바닥에. 자, 운전수 도로 따라서 보병 속도 맞춰가지고 10km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아, 사수는 이제 보고 전에 발포해도 괜찮습니다. 확인. 아, 예. 차량. 투. 아, 니래 아, 이리 있을 수 있습니다. 혼주 사망, 운전 어이! 뱅수님 띄워? 오케이, 부상자 보고. 패치님 네, 부상자 없는 걸 확인했고 차량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뭐 피가잖아. 중대 감아 드릴게지 중대 감아 드릴요 예? 지금 네. 다운이에요, 이거? 아니요. 다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오! 아, 다운이 지금. 진호님 내려놓으세요. 일단 이쪽으로 붙으세요. 진호님. 어. 혹시 지 그림입니까? 어. 예. 혹시 지방에 있는 적 들어오셨나요? 다 서서히 확인 안되고 있습니다. 맞췄는데 픽하고 쓰러지네 루스님하고이스님 여기 10큐비 그냥 진행합시다. 이런 다 가능한 이런들 누구누구 있어요. 집안에서 집안에 지진 위에들이 뒤에서 대기죠. 여기 아, 사수는 그냥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둘이서 잘하니까 내밀어 줍시다. <웃음> 지큐비 진행하겠습니다. 확인. 제가 송강탄 던질게문 열어주세요. 예. 오케이. 고. 지름길. 아시큐비저 상황 보고. 집 클리어. 클리어 확인했습니다. 저기일 명사가. 제출. 시크피저 위치에서 북쪽으로 두채 정도 집이 더 보이니까 그것까지 마저 클리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자, 나머지는 서쪽 통계합니다. 무병이 선발적으로 내려오네요. 정지 로 갈게요 네리로아 정지 정지 패치님 돌아오세요 거기 뒤에 받습니다 거기. 어, 예. 아 그리고 패치님은 돌아오시자마자 루카스님 다행 부러졌다니까 그거좀 꾸며주시고요 아 그럼 들었어요. 앞에서 그냥 가면 뒤 것도 끌려가요? 이거 이러면? 네 오... 괜찮은데? 봉합할게요 봉합하고 500ml만 넣어주세요 네네. 오기 전에 소변을 좀 봤더니 소변이 많이 부족하네요 500ml나 싸셨어요? <웃음> 저도 한번 꼬물만 주세요 네네. 질질 흘리고 왔어... 어 뭐야 바퀴가 빠졌는데? 자, 지훈님, 저두 번째 지프차량. 예, 예. 예, 사수석 탑승, 어. 아. 아, 아니, <웃음> 아니, 거, 거, 거, 거는 탈수 있어요. 저 끌고 갈수 있어요. 오케이, 거는 탑승해주세요. 거는 뭐타지면사관없어요 잘한다, 진짜. 재밌다 어. 이게 고인물의 창의력이라는 어, 상위력 어. 겁니까? 저, 저도 꾸메, 꿰매주... 네네. 꾸매는게 진행 중인 거죠? 네 이제 하고 있어요. 네, 네. 끝이라고 했는데 제가 끝인 줄 알았어. <웃음> 할렙 이건 누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퀴 좀 옮길게요. <웃음> 네 끝. 예. 오라 어. 아, 또 쏴. 그렇게 4번 했어. 오오 오. 다음 다 아니, 저길 지뢰받치라며 지들 지드로... 아, 자기는 알지?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지누님 놔두고, 나머지 다 전방에 차량 탈게요. 생각해보니까 모자 쓰고 하고 있었네. 어, 아, 갑자기 버리고. 아니에요. <웃음> 어, 어, 개킹? <대킴? 웃음> 자, 진행방향이 틀렸습니다. 이교리인 들어있기 때문에 차를 돌리려면 어쩔 수 없어. 이노님 이동간에 문제 생기면은 바로 보고해주세요. <웃음> 자, 차수석은 <사 소속은 웃음> 자유교전하셔도 좋습니다. 오, 오 저기있다. 오, 디테일 봐. 이렇게 는데 아래 언제부터. 잘못 멈, 멈추면 이거. 습도 그만큼 많나요. 또 그만큼 <웃음> 많나요. <또 그만큼 웃음> <웃음> 자, 인디아 3지점 정지. 사소만 남기고 내릴게요. 오우, 여기서 내려서는거한번 여기 아, 잽, 잽, 아니 총알이 없네? 이잉? E? 오, 박았쓰 됐 <웃음> <웃음> 사수, 아. 사수 내리있습니다 e? 아니, 저희 야. 저 이렇게 개, 개 복싱? 그 누구 사수 좀 <웃음> 타주세요, 저 받았어요 어우, e? <웃음> <오>, 씨 <웃음> 아, 진호님도 절뚝거리신다 <웃음> 아, 여기 차랑 안 맞아 어, 차 안에 타고 있는데 데 일단은 심 심한 거 아니면은 자가 치료 하세요. 네. 아, 아픈 사람 못걷는 사람 누구 누구 있어요? 전 미더, 진미더. 치료 완료? 괜찮아요? 치료할려 했습니다. 저는 네, 히스버스님이랑 저랑 저 앞에 있는 집좀크리어 갑시다. 네. 앞에서 죽으면 패치님이 진행해 주세요. 확인. 모르핀 투여 중입니다. 어우 네. 저 엉덩이 봐. <웃음> 어이고 엠네비 왜케 아, 이거 그러니까 너무 개봉스템이 이거. 총, 옷몇대 5... 맞았다고 지금. 트러스터다운 이쪽에서 시야가 안 나오네요. 서쪽에, 있는... 인... 아 서쪽, 어, 서쪽. 제방문 나온. 연막 전개하고 주변 엄폐물에 붙어주세요. 방문 그린이고, 마지막 확인한 거, 방문 기준 328방향, 언덕에 적 고경 둘이서크 있었... <웃음> <웃음> 배치님 쏘시는 거 전부 다 옆으로.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저 꽃이 떠다니는데? 잘봤나 아, M2 잔탄 61발? 61발 나왔다고 하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엠, 이, 이 정도면 엠랩인데 어디 랜드로버보다 탄약이 적어요 <웃음> 아 이거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하면 또쉴혈타 없어지니까 대들 하지도 못해겠어 지금 어디서 쏘는 거지? 지금 쏘고 있어요? 네, 뭐야 아제 망모님 기다립니다 오. 그 북서쪽 뭐야? 아, 남서쪽 남서쪽 240도 쪽에 뭐 있었거든요. 영선 뒤쪽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영선 뒤쪽에 이제. 네. 아, 뒤쪽이면 뭐 너... 저희 어떻게 할수 있는 레벨이 아니죠. 박포도다인데 의무병 필요하신가요? 뭐지? 왜 대답? 현재 방구가 신의 가봐 받아서 올게. 방금 무전 뭐라고 와, 하신 거예요? 시내 가로 올그린이래요. <웃음> 아니 근데 우리 탄약은 왜 올그린이 아니야? 안타깝네요. 아, 지금 차량조 빠르 식별되는 인원 있습니까, 석? 차량조에서 식별되는 적군 없습니다. 네, 확인했고 차량도 저런 상태는 영호합니까? 차량 괜찮은거죠 지금? 네 차량 이런이런 이런 모두 무사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더 봐주세요 다시 다시 차량도 차량 탑승해서 아, 전방에 보이는 집 반별하게 차 갖다 대세요 갑니다 아쥬아아아다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차량팀 아군으로서 주의하고, 아, 나머지 고강팀은 지켜봐도록! 지금 어디서 날아오는 거예요, 총알이? 차량 수석에 탄 사람, 그차 그냥 끊어버리세요. 아, 어, 안 그래요. 차 고장났어요. 지금 소리 어디서 나는 건가요, 저 소리? 알면... 차 안에서는 방향을 모르겠거든요. 지금 차량 탑승하는데, 머리 쪽에 충전만 좀 잡아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한놈더 있어, 한놈더 있어. 차량 탑승하세요, 차량 탑승하세요. 진짜 있다, 씨. 아, 미친놈들. 와, 이 열상으로 안 봤으면 뭐를. 모를... 어디 있었어요? 바위 그 아, 옆에서 빼꼼하고 있어 공차상차 히스퍼스님 못 탔다 <웃음> 아... 언제 또 내리셨네 히스퍼스님 모시고 탱고하나 건물 안쪽으로 차주차했습니까 탱고하나 가능합니다 공중에서 네. 전환하차해서 건물 네. 안으로 들어가세요 차 이상도 있으세요? 아 지금 다 조금씩 다쳤을 거예요저 지금 출혈이 모두 피가 모자라요 옥상 올라갈게요 피, 피, 피, 피, 피 접근 피 중이라니까 아예 진... 에이티 들고 오니 진... 진우님 집 안에서 제가 피가 왔습니다 에이티는 옥상으로 올라갈게요 진우님 여기가 죽서역 칸에 있을게요 예 가죠. 나 같이 들서이니까 일단 차량에 mg 고 있을까요? 안으 들어오세요. 네, 됐습니다. 이. 차량 소리 들 거. 볼게요. 거리 좀 한번 들어오세요. 보면방 <웃음> <웃음> 어, 저기서 <띡 FM> 보일 같은데 길에서. 길거리 재고 있을게요 길거리 대략 250분로 되거든요 저 시야에 확인. 보이는 길죠? 네. 저 언덕 뒤쪽에서 보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 일단 모이는대로 거리 불러드릴게요 아래 확인한데 7로 다 끝나면 보고해주세요 치료 완료됐습니다 M72로 잡을 수 있겠죠? 저도 유탄 같이 쏠게요 가능해,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것도 온다 온다 온다 단독 열좀 되니까 도와드릴게요 뭔가 아, 온다. 네, 궤도 정도는 끊을 수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우렁찬 소리가 들려온다. 무서운데요. 다다다 어, 쪽에 있는 보병은 개에 있으세요. 아저시면 아, 쫄리게 보다가. 네. 좀 내연 매연, 매연 보인 것 같은데, 분명? 아, <웃음> 아니네, 나무네? 아, 일단 오신다. 이럴 때 제일 컴퓨스러운데. 가장 아, <웃음> 아름 생각. 지도 못한 곳에서툭타우 튀어나온 거 아니, 반대는 못한 것리 나도, 나도 엣지 피우세요. <웃음> 두 <번다> <웃음> 저희 점점 <저희> <웃음> 네보이나보그이네 <웃음> <웃음> <두 명, 웃음> 가면서 저희... KT 좀 억아들들... 아, 저 BMP 전선 확인했고, 이동합시다. 다 같이 미터스리그로 팔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우... 어 음? 보병 두 명이 다 잡았는데 2차 폭발도 끝났고 쟤는 AT4 하나 들고 있네요 네 아, 일단... 차수랑 운전수만 탑. 타... 어디서... 아, 저거 어디야 이거 미친 분들 아니야 이거 <웃음> 타수 운전수 탑승하고 나머지는 도보로 이동하겠습니다. 무서요아 보병들 차 뒤에 바짝 붙어서 이동할게요. 타는 방향에서 사격이 날아오면 일단 타세요. 확인. 확인. Okay. 차량, 전수한 BMP 옆에 주차합니다. 어대형지 잡았을 데차 안에 있어도 받을걸요? 네. 네, 들려요. 불 옆에 가지 마, 다 차려. 응, 무서워. <웃음> 이거 뭘탈거 <할> 있어? 오빠가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 영구각 제각인데? 물 <웃음> 껏어 <껏었다. 웃음> 여기 RPG RPG 쟤왜 차가... 차가... 켜시죠 이거? 꺼도 켜지네? 뻑시네? 제가 포탑 돌리면 켜아니에요에이티스습생겼네 <웃음> <80. 시간 웃음> 든든합니다 자, 이동 방법 그대로 그 이동할게요. 차량 이동. 뛰어오라서 타고 방구석 쫓아가면 되겠다. 보니까 애들이 소음이 있긴 않았다한안 맞는 대신에 한 번만. 전방에 서쪽에서 사수 차량 정지 차량 정지 서쪽에 보고 있어요 검은색 선수는 전... AT 사수, 저 AT 사수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아, AT 사수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시다 네. 이거? 방탄유리야? 방탄 탄 날아가는게 안보여 <웃음> 차량 <웃음> 전탄 소모 뭐. 소모했습니다 이요 내릴때 대신저가라아서내리셔 뒤로 내리줄거요 응. 뭐야 다아왜 이렇게 눈이 아, 래 254도 거리 약 300m쯤에 접근 다수 어. 희량가 좀 흐려지는데요? 이거 흐려 어. 이렇게 어, 점점 더흐려진세요 아, 아, 이거? 다앞보여 이거 빠질거야 이다 이거 스님 다 탑승하세요 차갑게 여기 스님 앞에 안보여어 뭐야 총알 충격했어갔다 탔죠 여시죠에서 제조할 수 있죠? 잠깐만 이가는거 앞으로 그냥? 어, 뭐, 뭐 지금 어떡해요, 주변에 어, 뭐 어떡해요 어요 이기한 파이브지역까지 이동합니다. 이게 뭐지? 전망이 좋을 거에요 어? 있을 거예요.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지 어? 어? 민리 났다 이리야 식스에서 핫타! 핫타에서... 어 뭐야 강제 핫타? 빨리 참아! 참아! 참아! 참쳐 봐, 아 참아! 아거긴데 어? 어 네들이! 어, 아 이거 아인데요아 돌아왔다... 아아 돌아왔다... Anyway, 저... 저왜피꾸저 다리가? 저, 저도 아, 다쳤어요. 다쳤어요. 지금. 왜 돌치를, 돌진을.. 돌진을 라고 그러세요? 왜? 사람 상황스럽게.. <웃음> 오른쪽.. 아, 앞에안보면 미치는 거이죠 인정합니다. 가끔씩 이런.. 주... 이벤트도 있어야.. <웃음> 사실 <웃음> 탄력 음. 받아서.. <웃음> <웃음> 치료 좀 해주십시오. <웃음> 아, 자기 상태 한번 확인해 만 주세요. 다리가 이... 삐꾸요 바로 앞에 아이디 깔려 있었어요? 어 백자스님 아. 감고 있는데 계속 움직여 가지고 스님 다리 고치고 이동합시다. 굉장아거없어요 네. 됐어요 지금 아다 다 다치시지 않았을까 지금. 아, 저는 괜찮은데? 괜찮아셨요 완벽했는데 갑시다 생각보다 길어 왜 이렇게 내비 애들 잘 쓰고 교선은 별로 없는데 전화 탑승 완료했으니까 이동할게요 인디아 4 제속까지 사수석 혹시 탄약도 돌아와 있는지 보고해주세요 303발 나와있습니다 확게 아까 같은 위치에 저 있다고 봐도 됩니까? 뒤로 살짝 뺄게요. 등선 어, 뒤쪽까지 살짝 빼주세요. 헐다운 개꿀. 회정차. 네, 구명 내립니다. 어? 이미 선수석에 사람이 되어있는데 선수석 문으로 내리네? 보지3 3분의 1은 없지. 3분은 없지. 3분은지 3분의 1은 없지. 3지 3분의 1은 없지. 3분의 1은 없지. 3분의 1은 없지. 3분의 1은 없지. 3분의 1은 없지. 3분의 1은 없지. 스포츠를 못하게 된대. 여기 포기로 삼합시다 아, 이 너무 잘 쏘니까 맨몸으로 나가도 무서워 죽겠네 바닐라에 비해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시 이동하실게요. 보병 안 따라갑니다. 어디서 오는 거야, 데 보병, 보병 안 오나요? 안 갑니다. 어. 저희 못봐 <웃음> 편안 굴렁스 <불런스> 굴리는 느낌인데? <불런스> 어 보병팀 지금부터 이동하니까 오사주의 바랍니다 왼쪽 집안에 있는 것같거요 어. 차량 위치에서 확인되는 점 있습니까? 이제 건물 내부에 접근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확인했고 어. 보병팀이 c p 진행하도록 습니다 방금 전 아이디 사서요 오른쪽에 탱크 있는데요? 탱크가 있다고요? 비어있는 것 비어 같긴 한데, 북쪽에. 오우, 씨. 한번 깜짝 뜨고 있어. 이건 어디까지나 순수한 도움심에 의해서 한번 차전차를 움직이는. 역시 행동을 하려면은 거침없이 잠그기 전 좀... 전방차량 차량, 전방차량 오이씨 오 뭐야 뭐야 뭐야 오오 차량 지금 상태보고 현재 차량 무력화 완료했으며 아이디로 보였다고 알립니다 알겠습니다 어클라일날 뻔했다 깜짝 놀랐네 갑자기 뒤로 쭈욱 밀려가더니 갑자기 한번도 돌었어요 <웃음> 디신그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제 고병팀 CQB 진에 완료했고 사냥팀 다시 도로로 나와서 으아악 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넘어 트스님 합류해주세요 이쪽으로 고병팀 아 진짜 갑니다 어, 어, 차량 도로 따라서쭉 이동해주세요 네. 정차 차량 정차 뭐야. 뭐지? 유탄인가? 아, 상태 보고. 아, 촬영 상태 괜찮다고. 어, 뭐 유탄 같은 게 터진 걸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어, 뭔가 폭발이 일어나긴 했지만, 크게 뭐 이상 없습니다. 랩인데 보병팀 허려하겠습니다 공격받어서 터진다면은 저는 R H S를 믿지 않습니다. 차량 천천히 동하세요 요즘 요즘 따라 훌리스 급파하고 있고. 우측에? 다운 다운 수방에서 리나는보병팀 저는 달려서 차 탑승합니다 화면 정지 오 어디선가 동쪽 동쪽 동쪽이야? 네,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확인을 안되주세요 오케이, 인디아 식스까지 쭉 갑시다. 이거 하나하나 잡아서 끌수 없겠네요. 가 하나... 인디아 식스 내려서 저는 이쪽으로 처음 하고 어, 히스박스 님이 오른쪽 앞쪽, 오른쪽 앞바퀴 쪽에서 앞으로 보게 처음 하나 파주세요. 시누님은 내려서 화면을 내리시는 것같아예 가자 자어 아이디 피어요어 엄청 많네 아이디 깔끔하게 피해버렸어 네, 예, 인디아 6까지 3초 2초 1초 성차 후방에 건물 2층에 적군 다수있었습니다확인합니다확인했습니다 잠깐만 내리기 내려셨내려다터지셨사니다 터지셨습니다. 터지다이지셨습니다 터지셨습니다. 터지 발견 여기 사운드 판비고 돌멩이를 쏘면 되겠네 사운드가 왜안빠지지 오? 저도 챙겨왔는데 안빠지네요 잠깐만 베이스 오, 쪽에 비무장한 인원도 있으니 사격할 때 주의 바랍니다 오케이 후방 후방 39방향에서 접고백 적법을... 쟤들 연막도 까? 까. 저거 불콤이랑 연기하면은 연막가고 위기동에서사다리까 가요 군대 규칙 하는 건가 네. 그럼 이제 제우스가 뽑아놓고 아무것도 안했도요 놀아도 진열할 거다 자, 오케이 루카스님, 페치님차 운전수랑 사수 안전합니까? 이상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네, 차 다시 기동합니다 앞으로 전진 208도는 보병에 맞춰주세요 208도쯤에 적군은 보병 한명 있었습니다 네 확인, 폐허된 건물 두개 확인 형님 따라 붙으세요 정차 정차 저 죽은 아, 총 아, 아, 같은데 이 눈발이를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야 <웃음> <웃음> 저저저 콜린이일 수도 있어요. 네 아이디일 수도 있어요. <웃음> 저희 저희 뭐, 뭐 BNP 하나 t 하나였한 한... <웃음> 이렇게 지 네, 255도 나무 사이에 저기 건물 뒤쪽에 뭔가 까만 색깔 보이는데? 뭐지 저거? 음, 나무.. 뒤. 아 민간인이.. 식별이서안 되니까 민간인.. 사살.. 오사 허용합니다 폭발성 어? 무기 사용 가능합니다 보이는데 네. 에이전트 콜린이 죽으면 안 되잖아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다시 명료 처리합니다 명료 처리합니다 고마.. 아 저.. 비텔 갔네요 예 네, 촬영 갔네요 역시. 바퀴라도 미리 쏴놔야 되나? <웃음> 쟤네들 바퀴 쏘면은 아, 바퀴 터지면은? 니 내려요. 후방. 어, 그럼 바퀴 쏠게요. 뭐가 어, 쏠 거야? 몇대바퀴두 네, 후방... 아, 개, 세개 터지면 여기서 각이 살짝 살짝 앞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저 BTR 시야에 들어오면 앞에지 사됩니다더 가야 되요. 뭐야 누가 쏘는 거야? 이 정도면 거야? 되나? <웃음> 어, 페이지 업, 로 하시면 아요 뒤에 지루님이 누워있어요 후진할때 조심하시고 거리, 거리 확인 어. 일단 바퀴 다운 시켜서 놨어요 전부 차량 전탄 소모했습니다 아, 히스모스트님 상태보고 342도 바로 전방에 적군 탑사가 아탑승할수 있는 탑사람아탑승하세요차 탑사가 아라아이 아니라 탑아사아이라 탑사가 아니라 탑가아아이디아아이디아이디아아아탑아니가아니 차량 쭉 후진하겠습니다. 다시 인디아 6까지 아까 돌 옆에다가 대주세요. 비챔 내려온 것 같은데... 어 여기... 어, 여기 뭔가 되게 거세네. 뭐가 있네. 네, 정차하고 엄폐합시다. 그리넨 인원들은 차에서 내리고 필요한 인원들은 패치님한테 치료해 달라고 하세요 차량 전단 소모해서 사수도 내리겠습니다 네 확인 아차 안에서 치료하고 내리세요 네 확인 아까 통수에서총 맞았어요 치료받을 일은 없습니까? 뭐야 뒤에다 죽었어? 민호님 뭐지? 피스트님 패치는 살리세요 어. 살고나아시다 가가 필요하세요. 일단. 아니 뭐야? 기거치료에나토니왜 상처가 타? 타라베부 치료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치료를 다해 놨더니 갑자기 또다 다치 다치셨네요. 예? 버스님 버스님 대신 거 같습니다. 생겼어요. 어 뭐지? 아니 뭐야. 뭐... 지금 차량 내부 지금 다 으문 사인데요 또. 데어 아, 이제 살았어요. 아, 차저 okay. 놔두고 이동할게요. 여기 걸어서 이동합시다. 어, 예 시내 가고가겠습니다치 님, 패치 님. 아마, 차량 보고가 있던것 같습니다. 저, 저 네. 바, 바늘에서 떨어지는 거안 보였네. 네. 저도 네. 네. 하늘을 그냥 타고 있었어요. 아, 차 타다가, 차에다가... 그 사후세계임, 사후세계. <웃음> <웃음> 빨리 치료, 잘, 빨리 그 콜린 아저씨 찾아가지고, 유탄막 난사하면서 다녑시다. 끝나는 대로 보고 해주세요. 바로 사갑시다. 뭐야, 봉합을 했는데 또 터지셨네. 봉합하는 중에 터졌어요. <웃음> 일단 혈액도 넣어드릴게요. 아씨, 열열 쌍으로 들고 올 걸. 아, 헛세네. 필리스 탄도를 세게 챙기니까 몸무게가 50이나 나네요 한번 <웃음> 뭐또 인사손실하고 끝... 그래가지고 막. 내부 전투 많을줄 알고 케이블 타도 생각 한데 오케이, 전화 이동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총알 소리 들리면 바로 튀어가서 어디서 볼수 있도록 잘 보고 이동하세요. 아까 봤던 BTR은 상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이쪽 바퀴 다 터뜨렸다고 뒀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전 방향을 남쪽 아, 제압, 굴려서 어려워, 제압, 제압 굴려서 리야 제압 굴려서 남쪽 건물이암요 남쪽 건물 초공무리 암초공무리, 암무 자, 부상당한 이런 보고합니다 루켓스 8 부선대. 방향했고, 네. 자기 옆에 사람이 다 걸어다니죠. 버스턴. 아, 여기 있구 네네. 이동할까요 뭐 가시죠. 인질, 달려옵니다 남서쪽, 남서쪽. 불안한데 불안한데 다, 음 다, 음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목소리> <목소리> 아진셨네 아, 그거, <웃음> 그거 하지 말아. 님르다마자 r p g 거경 거리 네, 네. 거리 달린 거야안 달렸어요. 아, 일단, 일단 RPG 좀 주세요 거리 야 돼요? 네, 거리 재야 돼요. 거리 잠시만요. 야, 이거 텐덤 던지고 딱채 심할 건데. 얘네들 저 어떻게 쏘고 생기는 거지? 거리? 어, 어디 보자. 대충 247도, 250도 쪽에 빛이 네. 있거든요. 깜정스까 추가적으로 뭐냐? 여기 콜린스가 아, 총 쏜다. 160도에도 깡통, 깡통 있거든요. 앞으로 꼭 이런 중동맥 팔 때는 꼭 열상들 모아야지. 뭐야? 아 무서운가? 거리 아... 못 찍겠어요? 200m에. 네, 뭐야 내려서 내렸어. 깡통 내렸어요. 띠용. 자 네, 여기서 아, 저기가, 아뭐저어도 대충 비슷하겠네요 거리는. 한 200점은 되겠네. 액풀라스티클리어 크리어. 아역시 아, 이거... 텐덤. 어 텐덤이라서 그런지 너무 많이 떨어지네. 이거를 쏘는가? 걸로. 어디서 썼나? 가까이 접근해서어디걸로 거? 아 딱총. 진짜. 아. 이거 몸에 맞아도 다운이에요. 이렇게 구경 너무 큰거 써가지고. 오 젠. 그래, 가서 진짜 어, 288도 정도에적한명 있는데 죽은 거예요? 어디요? 288도 시비거든요 여러 상으로는 보이는데 죽은 지안 죽은지 줄... 모르겠어. 아마 저쪽은 안 쏴서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자, 동시다 얘들 연사력은 별로 안 좋은 총이니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할게요 아. 떼보리 다리만 안 깨지면 돼. 다리만 안 깨지면 돼. 누수 고죠십가 와. 어, 뭐야. 어, 이아 아, 너무 아파 아, 위장 방 와. 아. 위장 오지네. 나 참호 방향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서 사시든지 얼른 입동하세요 얘들 옷 위장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잘 보이시고 쏘세요 아님 살아나셨구나. 와 많이 아프네. 하... 하... 왜 이렇게 좋은 총을 아직까지 주력으로 쓰지 않는 거지? 자 처리합니다. 어디 갔, 어디 갔어? 아죽으구나그래 배기. 미스요. 펴지. 아 미스. <웃음> <웃음> 하타네요 <하탄이에요, 웃음> 하타. 아 맞아 하타는데 <웃음> <웃음> 아니 리엔 빌드 너프해야 되 왼쪽 팔좀감아보요 <웃음> 예저 림필드 어디 있는 애드온이지 네, 옆에 전화 상태 보고 해주세요. 저거 노프 시켜야겠다 진짜. 지금 루카스님 부상 외 이상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뽕합, 뽕합. 루카스님 이동 불가입니까? 이동 가능합니다. 저는 펜치님 위치로 이동할게요. 응? 저기 앞에 서쪽 나무 있는 곳. 나무 박스. 산 가지고 오는 일은? 여기 산 가지고 오는 일은 없습니까? 저 있긴 합니다. 확인 여기서 진심으로 지켜주세요. 어. 도로 쪽으로, 아, 건물 쪽으로. 피치, 피치, 피치, 어 아프다. 자, 전방으로 연막 좌차 상기합니다. 전물방향으로 연막 많이 많이. 열상은 상격 지원해주세요. 근데 이 연막이 열상에도 효과가 있네요. 아, 아안 열상도 보이네요. 안 보여요? 네. 네. 좋아요. 참으로 팝시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건 음. 보는 거 같은데요. 그래요. 아그 조금 덜 쏘는 거 같긴 한데 아까보다. 럭카스님다운 인데 럭 로카스님 실해주세요 아이고. 징. 자 들어가세요. <웃음> 명중률 보았. 뭐? 아 오버시도 아니고 이렇게 잘 맞춰서 타는 건가 아르마에서. 아니 뭐저 분기 서른 개 갖고 왔는데 거의 다 써가거든요. 열개안 한. 한... 한 개? 아, 아, 저보다 나, 나 많이 챙겨셨는데 여덟 개, 여덟 개 나왔어 그냥 신의 축복이다 전방으로 연막 까면서 근접 접수 유도할게요 ASR이니까 아마 나 사격하면서 교체해 놓는다. 악원 어서 주의하시고 이 55도 방향에 장갑차를 견 뭔가 옆에서 시원하게 갈겨 놓은데? 사슴의 위치로 오지랖을 위협이라도 미리 제거다 어! 거바 <웃음> 아. 길바, 어. 오. 오! 오! 오! 북쪽, 바로 북쪽 북쪽 북쪽 사운드에는 놔두고 건물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거질공대를가져는데 따로 들어가세요 제주 <웃음> 집이, <웃음> 집이 클리어가 아닌데요? <웃음> <웃음> 나왕시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요 최적으로 CQB 진행합니다 코미리이는 쏘지않게 조심하세요 앞에인집시큐비 해볼까요? 어? 오? <웃음> 어? 나는 설마 저... 누군가가... 고된 희생을 당한... 멍멍이 진짜 <웃음> 잠시만 잠시야. no n 왜 이렇게 안 죽어 어우 어이, 잠깐만. 문열어요성탄터질게요 안돼. 요 <웃음> 문을 너무 스펙터클하게 열으셨네. 뭐 뭐니턴. 자, <웃음> 그 지금 자, 지금 어댑스 모드 키가 w랑 스페이스바 해 가지고. <웃음> 일단 오버노즈. 오버 어, 어, <웃음> 아. 아. 근데 어떻게 뒤를 보고 있다 문 열리니까 바로 뒤로 보네. 그게 저희 육성때문에 들돌보는거예요 <웃음> 저저 투명..투명.. 와아 저기 떠나있데? 자.. 왜, 왜, 자가치료.. 왜, 왜, 자가치료 하세요 자가치료 <웃음> 네 자가치료할게요 저.. 몸까지 씁쓸해주세요 자가치료를 하는데 저 피좀 넣어 주세요 네네 가방에 피있을거예요피 아, 없나 없는, 모르겠다 없는거 같은데 웃긴.. 피 많아요? 네네 많이 흐려요? 하면? 저 지금 건어물이에요 <웃음> 두개 넣어드릴게요 월워핑도 하나 있으면 박아주시네 네네 네, 여기 다 맺는가요? CQ이? 아직 건물 몇개 남았는데 뭐 통통 터지는지? 터지는 님들 저 가는, 가는 건물마다 <웃음> 터져요 <웃음> <웃음> 네, 이동 가능하기도 하하. <웃음> 이동 가능하기도 하 시키고 계속 진행할게요. 뭐 통발이 준 거야, 나냐? 어, 다안보이세다이다 여러분, 여기 지프를 발견했습니다. 거가 콜린님이에요? 이거 같은데? 콜린님? 반군처럼 생 아이고. 아, 아, 콜린! 인식표라도 챙기세요. <웃음> 명, 명예로운 죽음을. 배제했습니다. 음. 콜린님이 아닌데요. 이름은 아마 콜린님 아닌데요. 겁니다. 아, 그 달라요? <웃음> 이럴까봐 또 챙겨왔죠. <웃음> 기절할것 같다 오케이 차량 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거의 뭐? 왜나 항상 음... 미션 마지막에 기절하는가 인식표 확인했어요? 아 이거 실체예요? 예 네. <웃음> 더이상 기절하기 싫어 가자 헉 <웃음> 허... 그냥 끝장나셨네 그냥 이대로 끌고 갈게요. 서지프랑 이지프랑 나눠서 탈게요. 부상자는 이쪽에 시... 태울게요. 네, 여기 부상자요. 나 이거, 아, 이거 화물이네. 네, 이거 안 실어질 거예요. 아. 응? 저 앞에 것 탈게요. 집에 갑시다! 탈출은 어디로 합니까? 탈출은 왔던 길로 합니다. 루카스는... 그거는 사, 제가 살릴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내시는데 상리에서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